아직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제법 차가워진 아침 공기가 나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한다 하지만 나는 열정 청년 김재야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식 싱글터보 무려 자동 5단 변속기를 탑재한 포터2에 몸을 실는다 물론 열선 따윈 없다 나는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다 이 영상은 택배 체험이 아닌 나의 진짜 삶을 기록한 일기다 망할 코로나19 아, 때문에 문제없이 잘 다니던 직장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주 멀리 돌고 돌아 택배를 하게 되었다 동의퇴기 전 터미널에 도착하게 된다 <끄> 출근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반품정리다 출력된 반품 성장 스캔을 찍고 정선대로 정리하며 수거하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고객님들에게 일일이 보내드린다. 그나저나 이 띵동 소리가 좀 거슬린다. 어릴 때 우리 집 벨트 하던 형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루 평균 280개에서 300개의 박스들을 3시간 이상 받아서 적재한다. 나는 열정적인 김재학 이정도쯤은 거뜬하지 묵묵히일하는 나의 모습을 관찰해보겠다 택배는 단순히 물건만 배송하는게 아니라 행복을 함께 배송하는 일인 것 같아서 요즘 부쩍 자부심이 커졌다 하지만 이 전보를 티슈는 예외로 두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티슈를 어디에 쓰는 걸까? <웃음> 예감이 좋지 않다 어디던가 한국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기, 김치? 내건 아니다 이번엔 박스를 활용해 재밌는 게임을 해보려 한다 바로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소련의 알렉세이, 파치토노브등 3명의 과학자들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작품이다 어원은 테트로미노라는 단어와 테니스에 성하라고 한다 테니스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야말로 게임이라는 것을 연상시켰다고 한다 난 열정적인 존재야 적재작업은 나에게 게임일 뿐이다 배송 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 나는 항상 첫 번째 배송지로 향하는 길에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난다 식당에서 제대로 되는 식사를 하면 퇴근이 1시간 이상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나와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 듯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김밥. 오늘도 품절이다 택배인보다 부지런한 당신. 미워! 김밥 한 줄을 다 먹으면 정확히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하게 된다. 장에 나오면 말 그대로 배송의 연속이다 탑차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게 된다 정차할 공간이 애매할 때는 차를 멀리 대놓고 뛰어간다 검암동 비밀번호를 대부분 외웠다 가끔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공동 현관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소름 엘리베이터 <웃음> 개꿀딱 송장에 적힌 호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배송을 완료한다 나는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는 열정 청년 김재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두 칸씩 아주 가뿐히 뛰어올라간다 정말이다 하나도 안 힘들다 난 정말 강철 체력인가? 503호, A동 502호, A동 501호. 5층에 거주하는 세개의 세대가 사이좋게 주문을 했나보다 빠른 시간에 상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무겁다 내가 배송하는 구역은 정차할 곳도 많고 아주 조용한 편이다 다른 기사님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한다 회소한 반품 지난날 문앞에 내놓지 않고 고객님이 그냥 외출하셔서 다시 한번 방문했다 발바닥이 불이 나게 달리다보니 어느새 탑이 횡하다음 다음 배송할 물건은 뭐지? 응? 절임배추? 20kg 두 개네. 40kg라. 나는 오래도록 운동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 열정 청년 김재학이다벤치프레스의 140kg를 거뜬이 드는 나에게 40kg는 깃털과 같은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그냥 목이 말랐을 뿐이다. 배송 초반과는 달리 뛸 수가 없다. 열정만으로 안 되는 체력의 한계. 나의 열정을 좀더 불태워야 할것 같다. 드디어 마지막 배송.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기도 하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 텅 빈탑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 앞서 말했듯 나는 행복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다. 전국에서 소중한 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아, 마지막 인사를 빼먹었네. 열정!